안녕하세요. 가오짱과아무로군의엔드타임랜드의아무로군입니다아 오랜만에 영상을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요. 아 그동안 너무 아, 바쁜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좀 음, 영상 작업이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설 연휴 때 그래도 좀 이것저것 영상을 올리려고 그랬었는데 아설 연휴 때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 덕분에 어쩔 수 없이 여기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일단은 설 연휴도 이제 끝났는데 어 그래도 이제 새 인사라도 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예 녹화를 지금 하고 있고요 가오짱이 지금 옆에 없는 거는 고양이 같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틈이 나는 대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나왔고 가오짱은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나마 인사를 하겠다고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새랑 해외에 갇혔습니다 다들 새 보고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이만. 허! 안녕하세요, 거울짱입니다. 어, 새보 공격. 다시. 안녕하십니까, 거울짱입니다. 오늘은 아무런 번 없이 혼자 이사를 갑니다. 예 이렇게 아, 가오짱의 영상을 보셨고요 준비하고 있는 영상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라이브 했던 것들 편집해서 올리는 것도 그렇고 암으로의 맥스 강좌 계속해서 이어서 준비하고 있고요 암으로의 공방 영상 1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만들었다가 아무래도 좀 내용이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지금 수정하고 있고요 가오짱의 다이어리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작업이 됐는데 최대한 이제 수정을 해서 올리려고 지금 이것저것 하고 있고요. 다해서 보면은 거의 한5편 정도 지금 계속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웃음> 아마 올라가게 되면은 거의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왕창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 편집을 이제 혼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마 이제 조만간 올라가게 될 거고요 물론 이제 만들어진 영상 말고도 어 이것저것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채널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보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올라가는 게좀 늦어지고 있더라도 너무 싫어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지금 설 연휴가 끝나고 9일날 코드지와 함께하는 라이브 영상 2편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토요일날 아마 어, 진행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9일날 라이브 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짧은 아마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9년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어, 가오짱과 암호의 뉴타임랜드 채널도 계속 응원 부탁드리고요. 우선은 구독자 1000명 향해 앞으로 돌진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그만 줘! 그만! 그만! 그만! <웃음>